One more, s u a r e z Feliz cumpleaños, hermano. Te quiero mucho. Throwin' on the birthday. Some guys like it, some guys don't. I'm pullin' g for you. Get yourself a birthday win. I'll be there yellin' g for you. So, good luck. Happy birthday, brother. Love you, man. Wow. Well 공원 경찰대에 승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온즈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교통공사 2호선 기관서 서천교라고 합니다 두산이랑 사면전이 있었던 땐데 사성 라이온즈 팬분들이 많이 갔으니까 응원차 안내방송을 했던 게 이렇게 좋은 기회로 된것 같습니다. 음.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중요한 경기라든가 혹은 팬분들이 많이 타시게 되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라이언즈 팬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장을 많이 찾아주셔서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우리 라이언즈가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분들께 이 액자를 드리겠습니다. 추첨 번호는 안 보고 3번입니다. 아네 그래도 마지막 아, 항상 팬들한테 받기만 하니까 고마운 아, 마음에또 먹어도 진짜 나도 아 이거 다 대우 형이 나눠줬어요 그래, <웃음> 스 팬들 많았지 와팬 여러분 네 정말 마지막 경기까지 정말 재밌게 공개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을 야구는 못 봐서 아쉽지만, 정말 나는 매진된 야구장에서 기 뛰면서 오랜만에 또 설렘을 가지고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준비 잘해서 내년에 마지막 가을 야구 팬들한테 기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라파가 뜨거우니까. 이건 음, 음. 별개로 날씨는 춥네요. 그냥 안 하잖아. 촬영 안 하잖아. 촬영 아이영안 하잖아. 촬영 안 하잖아. 촬빨안 하잖아. 안 하잖아. 촬영 안하잖하하고 카메라 아 유튜브? <웃음> 아 유튜브 <웃음> <웃음> 한집안해봐요 <아니에요? 웃음> What's my middle name? Oh, what? Right here, right here. What'd you say? Andrew? Yep. Andrew. That's right. Whoa! <laughs>